아니 어떻게 네가,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매일 영상 앞광고도 끝까지 다 봐주고 영상마다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달고 그... 친구들한테 재밌다고 공유도 해주고 네가 해달라는 거다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뭐야? 내 구독자인가? 나는 400만 유튜버란 말이야 내가 너 따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네가 그런다고 내가 꿈쩍이나 할것 같아? 네가 남긴 댓글은 지워줘야겠어 최근 유튜버 뒷광고가 난리 난리 난리 난리 난리입니다. 뭐야 난안 걸렸겠지? 네가 지난번에 치킨 먹방한 거네돈 주고 네가 사 먹은 거라며 어 그러면서 리뷰했잖아. 그리고 지지난주에 네가 리뷰한 그 물건도 네가 네돈 주고 사서 리뷰하는 거라고 거짓말했잖아. 유튜버 뒷광고가 난리 난리 난리 난리 입니다 <놀람> 뭐야 이거 나 걸린 거니? 똥 묻었네. 이렇게 좀 버티면 나아지지 않을까? 금방 숙어들지 않을까? 유튜버 뒷광고가 난리난리 난리 난리입니다 아 이제 더이상 못 버티겠는걸? 알았어 알았어 사과 영상 찍을게 내가 뒷광고는 받았지만 내 잘못은 아니라고 왜냐고? 난 다섯 개 포기 안 했거든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웃음> 미안해 내 영상은 재밌는데 이게 광고라고 하면 너희들이 영상볼 때 집중을 못할까봐 광고라고 말 안했어 어?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의 영상을 집중해서 볼수 있도록 광고라고 말을 안 했다고? 아 이거 다 우리들을 위한 거였다고? 뭐라는 거야? 똥맛을 봐야겠는데? 으이. 제발 정신 좀 차리라 고! <웃음> 왜돈 때문에 그랬다고 사과를 못하는 거야? 나돈 벌려고 너희한테 어떤 영향이 갈지 몰랐어. 미안해. 무엇보다도 날 믿어주는 너희들을 속이려고 했던 거 미안해. 그리고 속인 걸 속이려고 했던 것도 미안해. 또 속인 걸또 아, 속이려고 했던 걸 속인 것도 미안해. 또 속이고 속이고 속이고, 속이고 했던 걸 미안. 미안해. 미안해. 육 개월 뒤 크, 나는 침을 내니까 오늘도 치킨 먹어보자. 숙제인가요? 숙인가요숙인가요 숙제 같은 거안에 알잖아. 아이렇게나 야, 형 숙제 같은 거안에 알잖아. 야, 형 숙제 같은 거안에 알잖아. 야, 형은 숙 같은 거안에 알잖아.